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 마카오 권입니다. 아, 와요 저의 네, 오늘도 분명의 미녀 게스트들과 함께 마카오 현지사들이 람 좋아하는 한국 음식 월드컵을 해고있습니다 아 한국 음식 평상시에 좋아하나요? 네. 좋아요 네. 마카오에도 한국 식당 있을 거 아니에요? 한국 식당 먹는 거많아 근데 한국 둘다 가봤잖아요. 네. 한국에서 뭐가 제일 좋었어요 아.. 저는 순대 국가. 순대 <웃음> 국가? <순대국. 웃음> <웃음> 태형님, 한국파 홀럭탕. 홀럭둘다 우리나라의 그런 정말 전통적이고 표정적이면서 완전 편지식을 <웃음> <그런> 좋아해요. <웃음> 네. 저번 시간처럼 이번에도 룰은 똑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면 바로 고르셔야 됩니다. 네. 자 그러면 음식 입장으로 볼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이거를 잘모을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자닭한 마리, 산낙지. 하나, 둘, 셋. 닭한 마리. 오. 그 산낙지. 산낙지? 네. 뭘 잘해? 너무 좋아요. 음. 맛있어. 다 맛있어? <웃음> <어쩔> 진짜? <멋있다고. 웃음> 찜닭, 선지의 장소 하나, 둘, 셋 찜닭 찜만두, 짜장면 하나, 둘, 셋 짜장면 짜장면 이거는 뭐, 쉽다 그지? 뭐예요 이거는? <웃음> 치즈퍼드, 복숭아파이 뭐... 하나, 둘, 셋치즈어 <웃음> 치즈... <웃음>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자 떡순티 오므라이스 하나, 둘, 셋 떡순티 아 그렇지 떡순티를 튀김이 떡볶이 안튀 치고 먹었어 근데 이건 약간 단식이 뭐냐면 떡볶이 따로 순대 따로 튀김 따로가 아니라 떡순티가 남았어 맞아. 세 개가 다 나와가지고 그거좀 단식인 것 같아. 맞아. 네. 물만두, 초밥. 하나, 둘, 바로 할 필요 없어. No. <웃음> 점이 아, <웃음> 아. <요. 물이> 없어. <웃음> 닭갈비, 콩국수. 하나, 둘, 셋. 닭갈비. 그럴 것 같아. 콩수 국 먹어봤어? 콩국수, 먹었어. 콩국수 먹, 먹었을 때 소금 넣는 거 아니면 소금. 소금? 난 소금. 나둘다 아, 먹어봤는데 소금 도 맛있어. 진 어. 꼬막무침, 돈가스. 하나, 둘, 셋. 돈가스. 그렇지. 오, 오, 오, 오. 그렇지. 이거는 오. 먹고 싶지, 이제. 비올면 수제소세지 하나 둘셋 수제소세지 순두부찌개 볶고 나면 할게요 하나 둘셋 순두부찌개 카레돈가스 덮밥 닭강정 하나 둘셋닭강정 어, 근데 이비주얼을 보고 안 고를 수가 없어 맞아. 음. 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둘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골뱅이 무침 소고기 묶음 하나 둘셋 소고기 묶음 오. 네. 고마요! 그렇지! 그럼... 고마요? 고마요? 고마요를 안 먹어봤대요. <웃음> 신기해요. <웃음> 한국 음식은 다 아픈데 차라 중국 음식을 모르는 것 같아. 중국에 아무 이도 먹어본 적 없대. 볼복수도 먹어본 적 없다고? 아, 중면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아, 지금! 한국 <웃음> <아유, 웃음> 음식은 다 먹어보고 중국 음식, 마카오 음식은 뭐어본 적이 없어. 와, 우리 뭐 한국 국적 맞아. <웃음> 자, 계속 깡풍기 회. 하나. 나도 <웃음> 회. 깡풍기를 안 먹어봤나? 봐. <웃음> 회도 맛있어. <웃음> 자, 과회기 매운탕. 하나, 둘, 셋. 매운탕. 매운탕. 어. 매운탕. 양 꼬치 하나 둘셋 양꼬치 아, 그렇지 이건 쉽지 자 이제 1육간 갑니다 16강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소고기 국음 닭갈비 하나 둘아 이거 고민할 필요도 <목소리> 없어 <목소리> 짜장면 순두부찌개 하나 둘셋 <목소리> 짜장면 <목소리> 수제 소재지 꼬마로 하나 둘셋두다 고기인데 꼬마로 꼬마로 그렇지 어렵다 이거 어렵다 자 어려운 어, 별, 이거 결승이다 아까는 <목소리> 좀배우다 하나 둘셋 치즈 봉투 하나 둘셋 버슨티 <목소리> 이거는 너무 어려워자닭 한마리 초밥 하나 둘셋 초밥. 초밥 찜닭 돈까스 하나 둘셋아둘다 좋아하는데 이거 어려워 빨리 해야 돼 자, 아, 찜닭 찜닭 자 그러면 양꼬치 회 하나 회를 너무 좋아해 팔강 팔다 팔다 팔강내다 팔다 음식 들다왔어요 자, 짜장면 다각다 하나, 둘, 셋. 짜장면. 어, 초밥. 다 하나, 둘, 셋. 팔다 팔다 팔다 팔다 팔다 팔다 팔다 팔 이거 다 팔다 팔다 이야 이거는. 다 팔다 팔다 팔다 팔 <웃음> 자, 사 번, 사 번. 이거는 진짜 저도 다 좋아하는 것만 남았어요. 진짜 같은 것 같아요. 이 타오 더 좋아하는 거지 이거. 네, 너무 어려워요. 이거. 자, 어렵다, 진짜 어렵다. 자, 짜장면, 닭갈비, 하나, 둘, 셋. 닭갈비. 오. 사진 아, 닭갈비더 맛있는데. 어, 근데 맞아, 또 사진이 좀더 맛있어 보이긴 해. 예. 또생거 나왔어. 또 생. 어렵 떡순, 튀김, 나 둘, 셋. 아. 난 똑순티 없는 세상은 세상이 아니야. <웃음> 자, 이거 제일 결승전이습니다 결승전이 <웃음> 좋아하는 게 하나 딱 보이네요. 밑밑딱 보여요? 네. 좋게 딱 있어요. 자, 그러면 해영 한번 보겠습니다. 결승전. 닭갈비 배, 하나, 둘, 셋. 닭갈비 네, 닭갈비 님이 뽑혔어. 진짜 이거 뽑는 거 보니까 사실 제가 생각한 거랑 이두 친구랑 생각한 거랑 다 비슷하게 그런 거 같아 오늘 이렇게 마카오 현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진짜 보면서 너무 군침이 돌아가지고 밥 먹고 싶어졌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마카오 건이었습니다백탈입니다 태연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? 여자 <웃음> <여자네. 웃음>